방금 소개받은 천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기 옛말에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해라고 했는데 분수에 맞지 않게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기 제가 지금 필북농학도 활동하고 있고 또 임시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최대한 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어, 제가 준비한 만큼 좀 임시일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저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또 그래서 그 잘안 보입니다. 그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근데 그 관심과 좀 애정이 있어야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꼭, 너는 왜 이게 안 보이냐? <웃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아마 그, 그만큼 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지고 들여다 봐야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공부하면 그냥 시식 습득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지식이라는 것들은 뭐 핸드폰만 몇번좀 조작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그런 지식들을 잘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속에다가 좀 내재화 시켜가지고 잘 풀어나가는 것들이 아마 좀 좋은 공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풍물을 좀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잘 풀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가락들을 속에다가 잘 내재화시키고 몸에 잘 처화시켜야 그때 이제 어 풀어나갔을 때 이렇게 잘 풀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어 들었고 어떤 이런 인문학 강의 시간들을 좀 갖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습득 이런 쪽이 아니고 이런 어떤 지식들을 잘좀 받아서 좀아 이렇게 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해서 좀 관심과 애정을 좀 갖고 좀 찾아봤을 때만이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좀 많이 되신 선생님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그냥 어떤 지식인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삶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철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의 어떤 말씀들을 찾아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문화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은한 분야를 계속 공부를 했지만 그, 그 공부했던 그한 분야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것, 삶적인 것들이 같이 좀 묻어 나오는 것들을 많이 좀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좀아임시의 어떤 역사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제가 나게 어, 좀 아, 알고 있는 게좀 얕아 가지고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옛날에 그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슬을 모으는 게 저는 이제 지식적인 어떤 습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깨는 과정, 깨는 과정에 아마 그 내적으로 좀 어떤 내재화시키는 거고 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구슬들을 잘 깨어진 선생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구슬들을 잘 깨어져서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옛날에 주옥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주옥 같은 말씀 이것은 아마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들이 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확립되고 정립된 선생님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옥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좋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 공부는 뭐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지만 막상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강의를 좀 듣고 이렇게 찾다 보면 내가 좀 관심을 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쪽으로 이제 내가 관심과 애정을 갖다 보면 좋은 어떤 공부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이렇게 좀 어, 근무하게 된 것은 길지가 않아요. 지금 한 헬수로 7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문화원에 가다 보니까 문화잖아요. 문화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좀 찾아봤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게 뭐 고고학 땅을 파면 고고학이고 문헌을 들여다보면 뭐 철학이고 그 다음에 역사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전통문화도 해야 되고 민속 요즘은 하다못해 생활문화까지 막 이렇게 범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저도 뭐막 학교도 막 가보려고 했는데 이건 깊이 이건 웬만하게 공부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때 저희 이제 저희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그 어..." 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얇게 넓게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때 좀 알았어요. 좀 얇게 좀 미천한 지식이지만 얇게 그다음 여러 사람을 좀 알아가지고 어, 이 사람들을 좀잘 어,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내 아, 역할겠구나 이런 게좀그 뒤부터 제가 좀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막 문화원에서 근무하면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한문 공부도 해보려고 막 하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 내가 그냥 두루두루 좀, 좀 얇게 알지만 그 어떤 좋은 선생님들을 좀 많이 알아서 그 선생님들하고 어떤 지역민들하고 잘 연계해주고 또그 선생님들이 잘 어떤 그 연구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매개자 역할을 좀 충실히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때 그 뒤부터는 제가 좀어 편해졌어요. 그래서 어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얕다는 것을 <웃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얕다 미리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좀 틀린 대목도 있을 거고 아 저, 저것은. 어 아닌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정정하고 좀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좀 제가 어, 얍다 <웃음> 어, 이해해 주시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얘기를 좀 풀어 가겠습니다. 그 제가 문화에 대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뭐 사,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이다. 그다음에 생활양식의 과정 및그 과정에서 일으켜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이다.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각종 제도 따위를 포함한다. 이러, 이러, 이렇게 좀 용어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보니까 문화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왜 땅을 파면 구석기 때부터 얘기를 한지 좀 알았어요. 아 이게 구석기 시대 때부터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돌을 깨뜨려 가지고 뭔가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제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꾸 구석기 시대를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문화가 요를 보니까 이 단면이 아니고 이렇게 어, 오랜 세월부터 싸워왔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어떤 층위가 여러 층위가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 모아져 있는 게또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제가 어디를 갔더니 도시재생 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현대 건물을 무너뜨리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문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파면은 철기 시대가 나오고, 좀더포하면 청동기, 신석기, 뭐 구석기. 이게 땅을 파하다 보니까 이렇게 챙이가 어 이렇게 쭉 나중에 는그마지막에 구석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문화의 챙이가 그렇게 땅을 하나 파도 이렇게 문화의 챙이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 그게 그 또,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건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문화를 좀 얘기를 할 때는 예전에는 저기 중앙 문화를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문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어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어떤 문화, 지역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 지역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문화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문화원이 처음 생긴 것은 1947년도에 그 당화문화원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때는 이제 막 그, 그 이제 일제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일제 강점기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어떤 전통 문화를 좀 한번 다시 복원해보자, 살려보자. 이런 어떤 그 의식들을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강화문화원이 좀 나왔고 그에 이후에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어 지방문화원들이 각 지역마다 지금 어 무죽순처럼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생기면서 각 시군 지자체마다 동, 한, 한 개씩의 어떤 지방문화원이 좀 생기죠. 그래서 어, 예전에는 뭐 지역을 놓고 보면 지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 시각이 있으니까 요즘은 지역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든 지금은 지방 문화원들이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향토사 연구 발굴조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문화활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1개 정도의 지금 어, 지방 문화원들이 있고 임신에도 당연히 어, 임시 임신 문화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열악합니다. 그. 좀, 뭐랄까, 좀 열심히 하시는 데도 있고, 어, 그런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원장님이 계시고, 문화원장님은 또 명예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하나에, 이제, 어, 일을 보시는 또분한 분, 아니면 두 분,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 있죠, 아직도. 그래서, 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역사는 좀 오래된, 가장 오래된 단체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방 문화와 진흥법이 법적으로 좀 만들어진 어떤 특수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떤 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 지역의 어떤 향토사 연구 조사 사업이라든가 문화활동 사업들을 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좀 서두를 좀 하고 한번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얕다고 했잖아요 미리 좀 깔고 가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좀 제가 여러 선생님들 자료 그다음에 제가 좀그 동안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대더리기면 뭐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그 사진 자료를 좀 많이 보여주 시 보여드리면 좀 이해를 좀 돕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자료를 좀 많이 했으니까 사진을 좀 보시면 아 임실에 이러이러한 어떤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 보면 구석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임실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임실의 역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어디 언제부터 그러면 임실이 좀... 역사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좀 더듬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듬어 봤더니 어, 삼한시대에는 시대 삼한 시대에는 그 마한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한이 한 54개 정도의 어떤 게좀 있는데 거기 마한 54개의 그소 부족국가 중에서는 어디 부족국가인지는 아직 학자들도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백제시대 때는 임실군, 마돌현과 거산물현을 속현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에 좀 있어요. 여기서 마돌현은 마령현입니다. 마령현은 뭐냐면, 지난 마령, 지난군 마령 있죠? 마이산 있는데, 어, 거기가 마령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산물현은 지금 어디냐면 지사면입니다. 임실군 지사면. 거산물현이 나중에 청웅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령현으로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대동지지에서는 백제의 잉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 어, 지리서라든가 역사서에는 좀 다르게 나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 임실군이라는 것도 썼고, 잉일이라는 것도 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통일실라 시대에서는 임실군하고 청웅현을 속현으로 좀 삼았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아까 청웅현이 거령현으로 바뀌면서 남원부의 영현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어, 백제에서는 돌평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누평현이라는 말도 하는데 지금 어디냐면 청웅입니다. 그러니까 처, 어, 신라에서는 구고현으로 바뀌고 고려 시대에서는 순하군, 순하군이 어디냐면 순창군입니다. 지금 순창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순, 순하군의 영현이고 공민왕 3년에 그 인물 임몽 고부라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저기 어어 어, 그 저기 당나라로 넘어 가지고 어좀 사신으로 온, 왔답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왔는데 그 사신의 공이 있어 가지고 군으로 승격이 됐는데 이후에 1403년에 임실군으로 이렇게 좀 통합이 됐습니다. 어, 임실군의 치소가 어디 있냐 이게 치소는 이제 행정치소죠 임실군을 다스리는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했더니 고려시대 기록에 고려시대에는 하북산면 지금은 관천면입니다. 관천면 방촌 그러니까 방수리 쪽이죠. 방촌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실현이 지금 봉황산 아래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봉황산 아래로 오면서 아, 그 임실 현, 이쪽으로 옮겨진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임실의 별칭은 운수입니다. 운수인데, 그 운수지, 임실의 역사를 좀 기록, 조선시대 때 임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운수지거든요. 네, 이제 운수지 기록에 보면, 임실 현청의 객사와 군기고 부근에 운수정이라는 이 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물에서 뭐 운수라는 별, 별칭이 유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8면을 유지를 했습니다. 어, 1도면, 2인면, 상동면, 삼북면, 구겸면, 상인평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얼핏 보면, 뭐, 지금 쓰는 면도 있지만, 전혀 안 쓰는 면들이 많이 보이시죠. 덕치면이라든가, 여기 강진면이라든가, 이 상운면, 이런 것은 그, 지금, 우, 상우면은 운암면 중이죠. 이것은 지금도 지금 쓰는 면이지만, 어, 안, 지금은 없어진, 지금 안 쓰는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내량 관리면, 네. 여기 있죠.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이게 신덕면 쪽 지역이라고 하네요. 일도면은 예. 지금 임실읍내 얘가 일도면입니다 2인면은 지금 저기, 그, 덕치 넘어가다 보면, 임실읍에서 덕치 넘어가다 보면 2인이 그쪽이 2인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906년도에 남원으로부터 6개방이 둔덕 오지 말천 석현 아산 영계가 임실로 편입되면서 24개면 체제를 유지했고 를 1914년에 지사방 덕고면의 일부 오수 읍리죠. 어, 임실군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12면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지금 어, 어, 1흡 11면이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쭉 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청면 어, 청면이 어, 원래 아까 좀 얘기하다 보면은, 어, 거사물현이 청흥면으로 바뀌었다가, 걸 거령현으로 바뀌었다그랬잖아요 지사면이. 근데 갑자기 국어현 그러니까 청흥 쪽은 예전에는 어, 뭐, 뭐였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 돌평연했다가 구어연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 조선시대 이후로 이렇게 오면서 어, 넘어오면서 청년으로 갑자기 된단 말이에요. 1914년에. 그래서 어, 왜 그럴까 했더니 어떤 기, 어, 어 기록에 보면은 그, 청웅현을 임실군으로 삼고, 어 거령현을 속현으로 삼았다, 이렇게 좀 기록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호남읍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임어 운수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보고, 그, 원래는 돌평현이 구고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그래, 청웅현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거기서 좀 오차가, 있어서 아마 처, 그 지금 청흥면으로 지금 이름을 가지고 온거 아닌가, 이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좀 이것은 좀 어, 분사에도 보면 원래 청흥면은 어, 그쪽에서 썼던, 청흥에서 썼던 지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35년에 5천면이 관천면으로 바뀝니다. 일제시대 때죠. 그래서, 촌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일제입니다. 어, 어, 어, 그래서, 어, 그, 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지명에 보면 촌, 촌, 뭐, 뭐, 현,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신촌, 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일제강점기때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록이면 마을 이렇게 좀 쓰면 좋죠. 그래서, 어, 오천, 여기는 뭐냐면, 오천면은 오원강에서 유래가 좀된 겁니다, 면 이름이. 그래서 까마귀가 섬진강에서 이렇게 사선대에서, 어, 이렇게 까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신선들, 내네 신선들을 이렇게 태우고 올라갔다 해가지고 면 유래가 된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옛날에 관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제강경기 때 관천면으로, 어, 바뀐 거죠. 그리고 1979년에 임실면이 임실읍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고, 1992년에 둔남면이 오수면으로 계층이 되는데 왜 오수면으로 또 이게 계층이 되냐면 또 오수하면 은또 의견설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둔남면이 그 의견설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수면으로 이렇게 좀 어, 계층이 됩니다. 이따가 오수 이야기는 좀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그때 좀 한번 더 얘기를 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면 뭐 열매 의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저기, 국어학자들은 임 자가 임금님, 선생님, 여임, 인밀이네요. 그래서 그 한글 용어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이라는 게좀 크다, 큰 인물, 뭐, 이렇게 쓰였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마 순 우리말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한자, 통일시절 시대 때는 이제 이런 순 우리말들이 한자어 표기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순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뀌면서 어, 아마 열매실자를 붙였지 않았냐. 근데 어찌됐든 열매실자도 뭐 임실하면 산하고 골짜기가 많으니까 열매도 많이 나는 고양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큰 골짜기가 있고 큰 인물이 난다. 아마 그런 의미의 임실 순의리말로 풀어서도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섬진강이 좀 유명을 하죠. 그래서 좋은 경치들이 많은 고장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가 전해오는 성수산이 있고 상이암이 있습니다. 백제 때 임실군이 들어서고 그 지금까지 그 이름이 이어진 군은 임실군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백제가 이렇게 성립된 시기를 보면 2000년 가까이 임실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고향이다. 그 다음에 어 어찌됐든 백제 문화권하고 가야 문화권이 좀 서로 이렇게 좀 어우러지던 어떤 고장이었고 어, 보덕 큰 스님의 제자 정멸과 의웅이 세운 진구사라는 큰 절이 있던 곳이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교축 교통의 어떤 어, 요지가 있죠. 그래서 역, 여기서 역은 기차역이 아니고 말을 타고 하는 그 역이. 예전에 지금 오수에 있는 어, 오수, 그다음에 오원은 저기 관촌 쪽입니다. 관촌에도 있었고 우리가 있는 여기 강진면 있죠. 강지면에도 갈담력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임실은 또이 백성 스스로 이상 사회를 꿈꾸던 동학의 교세가 엄청나게 강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거의 뭐, 뭐 전하는 말로 이해하면 임실 국민의 그 80% 이상 정도가 동학교도였다 이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동학의 교세가 쎘고 동학의 교세가 쎘기 때문에 어, 또, 구국 운동이라든가 항일 운동, 그 다음 삼일 운동, 이런 부분들이 좀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강하게 일어났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시를 충효열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러운 개의 설화가 있는 고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승즉 동국 여지 승남에는 여러 산이 줄지어 있고 물한 줄기 둘러 흐른다. 사방을 돌아보니 봉우리와 산이 만첩병풍일세. 이것은 그냥 산하고 첫째 <웃음> 삼중 시골이라는 말이죠. 택리지에는 어, 임실순창 남은 구래로 모두 산골고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지에는 동쪽으로는 높고 수려한 고독산과 성수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깊고 맑은 운항강과 갈당강이 둘러있다. 땅의 넓이는 벽열이고 방면수는 18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산이 풍부하고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예, 운수진 아까 그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냈던 책자겠죠. 물론 좋은 말만 써놔야지 우리 고장은 살기 나쁜 고장이다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어.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임시를 수호하는 삼형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앞에 건물을 보시면 이게 동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동중학교가 예전에 임실현 자리인데, 봉황산 아래로 임실현 치소가 옮겨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중학교 자리가 객사 자리지 않나, 않겠느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중학교 뒤에 있는 산이 봉황산입니다. 그래서 봉황산 왼쪽편이 용여산입니다 그래서 어, 운수지에는 용여산을 임실의 진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뾰족한 뽀쩍, 봉우리가 운수봉입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풍수학자는 어, 용이 이제 나니까 봉황이 있고 그것 또 용이 날라면 용은 또 구름과 물이 새 난다네요. 그래서 운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산 이름이 그렇게 좀 지어졌지 않았냐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 성수산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금국설화가 내려왔다고 했죠. 이렇게 산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산맥들이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홉 줄기라네요. 그래서 그 아홉 줄기 산맥 줄기가 쭉뭐 내려와서 보이는 가운데 조그만한 게뭐 하나 있죠. 네. 저희가 상의합입니다상의 거기서 이제 고려태조 왕건하고 이성계가 저기서 어, 환희담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개시를 받아서 어, 왕조를 건국을 했다. 이런 설화들이 이제 내려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옛날에는 팔공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덟 왕조가 나온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고려하고 고려, 조선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여섯 왕조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상위암에 보면 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아홉백 용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의주를 다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이제 이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관직을 막 높이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막뭐 이래서 거기다가 암각서도 많이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진사, 참봉, 군수 막 이런 어 부분들이 많이 거기다 암각서를 많이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높은 관직을 좀 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여기 가서 기도를 하셔도 좋다. 이게 이제 전에 그, 저기 뭐냐, 그, TV에도 방송이 됐습니다. 정도전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여기 저기 와서 이제. 근데 지금은 요즘은 또 이제 한풀 꺾였는데. 어, 여기가 이제 상의암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 전주 이씨 문 중에서 이렇게 어필각을 지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게 어필각이죠. 안에 이제 삼청동이라는 이상계가 침필로 썼다는 글귀가 있는 데가든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간천면인데 삼진강이쭉 따라오다 보면 간천 쪽에 방수리 쪽에서 이제 장제물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어 지금 사선대죠, 보이는 데가. 그까지를 이제 오은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선대죠. 사선대 위에 이렇게 보이는 뭐, 누가 가나 있잖아요. 여기 운서정입니다, 운서정. 이쁘죠? 운항 국사봉 풍경 사진, 풍경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임실이 좀 이쁜 데가 많다. 여기는 운안면 애안날 부분입니다. 근데 옛날에 애안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옥정어가 이제 삼진강 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차면 꼭 이게 붕어 모양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붕어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옥정어 물안개길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삼진강 시인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천담마을구담마을입니다 물돌이. 여기가 대정조수지 모습이고, 어, 임실의 군조가 애가리입니다, 백노. 어, 그래서 임실읍에 보면 애가리 서식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 그래서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고. 여기는 오수 원동산에 세워졌던 의견비. 요즘은 또 임실이 또 치즈가 유명하죠. 그래서 치즈 테마파크를 이렇게 잘 조성을 해가지고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임실의 기록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쭉, 그, 제가 너무 빨리빨리 좀 할게요. <웃음> 어, 임실의 선사시대 및 고대문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고, 어, 그 다음에 유적과 유물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을 이렇게 쭉 보면, 어, 구석기 시대에 하가 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대도. 아마 2만, 3천 년 전의 그런 어, 유적이고요. 있 어,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삼한 시대, 어, 삼국시대 유적까지 쭉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명에 연명해가지고 구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어, 이게 섬진강이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그 신평면 여기가 신평면 소재지거든요. 원천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 마을이 하나 동안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그 마을이 하가 마을입니다. 하가 마을, 하가 마을의 앞쪽에 보면 이게 섬진강인데, 저 신평면 원천리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오원강 이렇게 부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섬진강 이렇게 부르는데. 사가마을 앞에 보면 논 있죠. 예, 그 밭으로 지금은 이용하고 있는데 그쯤이 이제 구석기 유적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약 2만여 점의 구석기 유물, 신석기 유물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 보통 이런 구석기나 신석기 유적터를 보면 이런 공간들에 주로 위치에 있다네요. 어,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임실은 좀 이게 저희가 이제 문화원에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어 구석기 유적터가 문화재로는 아직 지정이 좀못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 거기서 나온 어떤 유물들입니다. 제가 이제 얕다고 했잖아요. 아, 이런 유물들이 있구나. 뭐 보세요. 예. 예, 뭐 이게 구석기. 때부터 이렇게 있던 유물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구석기는 뭔지 아시죠? 네. 그 그러니까 돌을 이제 깨가지고 이제 쓰는 신, 거기에 이제 신석기 유물들도 많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석기 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고인돌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임실에는 또 특히나 고인돌 유적지가 많은 고장입니다. 그냥 사방, 사방들이 다 공인돌 유족지인데. 음. 여기 운정리는 거기 지금 섬진강 때운암면운정리 쪽인데, 때에 이제 잠겨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진 때 이제 발굴조사를, 이제는 군산대학교에서 발굴조사할 때그 사진들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유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제 임실에 상가 유판형 안각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좀 없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선사시대, 그 어떤 천체관이라든가 윷놀이 문화 흔적을 알수 있는 민속 고고학 자료라고 하는데, 어, 이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 그 하가 위쪽에 쭉 올라오면 상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가 마을 언덕배기에 그 바위에가 이렇게 그 유판년 암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이게 다이 육판들입니다. 이, 그래서 유술 놀라고 유술 놀라고 그렇게 흐는 게 아니고 천체 관계 하늘에 우리 북두칠성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윤놀이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천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주관 옛날에 어떤 선사시대 사람들의 어떤 우주관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 완성형이 이제 한 39점이 있고, 어, 다양한 패턴들도 막 많이 나오는 이런 유판인데, 이런 유판 유적지들이 막 경상도에서 고령 이쪽에도 나오고, 남원 쪽에서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어, 임시 일에서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어, 어떤 암각화 유적들이 나온 것은 드물다. 재호 많다. 그래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어, 지정이 했습니다. 어, 임신문화원에서학술 대회를 하고 이걸 이제 도 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가서 보면 참 어, 좋습니다. 이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바위에 이렇게 유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패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유적들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데서 유적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치면 해문이 망월촌 유적지죠. 이런 유물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긴 도인리는 어디냐면 그 치즈 테마파크 있죠. 여기 조성하면서 나왔던 유적지. 고인이 유적입니다. 이게 시스템을밖으 조성하다 보니까 유적지가 나온 거죠. 요즘은 유적지가 나오면은 공사를 못 하고 어 이제 발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발굴 조사 끝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유물 나오면 유물 나온 대로 그냥 한쪽에다 차박아 놓고 그냥 바로 건설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 하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유물들입니다. 여기 삼한 시대하고 통일 시대 때였던 인데 청운면 소재지 건너편에 보면 산성이 있습니다 석두리 쪽에 그래서 예전에 구고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치소들이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밤에는 산성에 주로 이렇게 있고 유사시에는 산성으로 올라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유적들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석두리. 망월천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망월천 여기 관천 넘어가다 보 섬진강 이렇게 막 건너면 거기가 망월입니다. 거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삼국 시대에 이렇게, 이렇게 아까의 예어 설명을 좀쭉 드렸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리 임시로 금성리 쪽에서도 어. 유물들이 좀 쏟아졌는데 어 임실도 옛날에 저 백제하고 가야 문화의 어떤 정이 지역이다 이래서 어떤 임실에 옛날에 뭐김 문국이 있지 않았을까 막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데 어떤 가야의 어떤 어문그 어떤 옛날에 그 고분들 그다음에 유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이좀 좀 들어 요즘 드러낸 게 뭐냐면 어 가야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복원하고 연구하자 이래 가지고 어 그런 게좀 정책적으로 좀 됐죠. 근데 왜 가야냐 했더니 예전에 가야 하면은 경상도 쪽으로만 가야가 대가야며 이렇게 좀 있, 있,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런데 어 지금 보니까 막 무주 장수 남원 운봉 쪽에 그다음에 이쪽 전라북도 쪽에 이게 가야 문화권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문화를 하다 보면 은 옛날에 영남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전라북도도 그 문화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은 영원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갈등 음, 이런 부분도 해서 정치적으로 어, 그런 부분들도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사 사람들은 가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는 남은 사람이야 옛날에 그래 서 1914년에 우리가 임실로 온 거야. 근데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어디 어디예요? 백제 때는 백제 때는 임실 군 소속이어 된 거잖아요. 영연에 되어 있다가 어, 남원 쪽으로 넘어간 게 고려 시대 쪽으로 넘어갔대. 이제 저 조선 시대 때는 하야 남원으로 간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또그 저기 우리가 저기 천국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는. 계속 임실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순창군 소속 영현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구고연으로 하면서 임실현하고 임실군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임실군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역을 옛날에는 뭐 우리는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 아마 그래서 가야를 연구하고 하다 보면, 아니, 경상도 사람들도 옛날에는 다 가야 문화권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전라북도 사람들도 다 가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그렇게 뭐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를 더듬어 가다 보면, 결국은 다 만나는 지점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할 뿐이지 너무 그런 어떤 나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막 이렇게 쏟아졌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고분들 구거리 구걸이, 청국민 구거리는 어디인지 아시죠? 아까 구고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문화재들이 좀 이런 데 쏟아집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운안면 수몰된 데에서도 이렇게 쏟아집니다. 고려시대 오면은 이제 교통의 요청이라고 하는데, 어, 상국시대 때막 산성하고 봉수가 임실에 많이 있다, 이래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 백제하고 가야하고의 점이지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세력이 좀 크면 들어와 있고 백제 세력이 좀 커지면 또 밀고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이 산성들이 산성하고 봉수들이 임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촌면에 보면 성리산성이 옛날에 백제의 각산성이지 않겠냐해서 발굴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면, 월평리 산성도 있고요. 이렇게 었습니다쭉 넘어가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파악되기로 산성이 한 14군데, 봉수가 한 13군데 정도 이렇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성, 이게 성미산성. 거기서 쏟아진 유물들이죠. 발굴조사했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복원은 어느 정도 복원을 좀해 놨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가 옛날에 백제 시대 때 각산성이 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성미산 건너편에 방연산성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임시군의 취소가 방동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연산성 아니면 성문산성으로 거기가 취소가 있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던 유물들입니다. 성미산산성 월평리 산성은 여기 성수면 오수 내려가다 보면 성수면인데 거기에 있는 산에 이렇게 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산에다가 산성을 만들었죠. 발굴 조사하는 모습이고 저도 그때는 저도 있었습니다. <웃음> 아, 예. 예, 석두리 임진 석두리에 있었던 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암리는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저기 어, 순창 넘어가다 보면 갈제 어,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여기 상민산입니다. 터가 보이시고. 여기 둔덩이에는 오수면 둔덩이에 있는 산성입니다. 여기는 또 삼계성문이라고 큰 바위에 글씨가 또 삼계성문이라고 큰 글씨가 있고, 구로정이 있고, 또 임시대 어떤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입니다. 여기도 한번 봉수. 보시겠습니다. 임시로 대공리의 봉화산 봉화산 이렇게 산 이름이 봉화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다 봉수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신덕면 조월리죠. 이게 저기 전주 넘어가는 불제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 이름도 불제죠 여기 경각산이고 경각산 위에 이제 봉수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해놨더니. 그 임실로 해서 어디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요? 이게 장수 뭐 이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어, 그래서 장수 쪽에 가야계 왕국이 반파국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하고 이렇게 싸우 전쟁이 나면 이제 막, 막 불을 막 키웠겠죠. 어, 막 그러면 어디로 막 가겠어요, 그게 이제 장수 이제 반파국 왕국까지 가는 거죠. 이제 백제군이 쳐들어 온다, 뭐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해남, 이렇게 섬 따라서 쭉 봉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옛날에 외국의 영향인 거죠. 외국들이 쳐들어오면 막 불을 피워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한양으로 막 올라갔는데. 근데 특이한 게 전라북도 쪽에 이렇게 봉수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어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백제하고 가야하고 이, 이 다툼이 있었을 그런 영향이지 않겠냐. 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임실. 임실, 현지도, 고지도죠. 고지도도 한번 재미있는 게 이렇게 단중에 한번 저 고지도도 한번 보면 좀 재미있는데 시간당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천천히 할까요? 어, 신안서원이라고 임실은 어, 신안이 금동마을에 있는데 임실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입니다. 신재 한옥겸 제자들이 신한사를 건립해가지고 이후에 서원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신한 서원지에 실렸던 이렇게 그림인데 보면 뭐 장자리, 공자령, 뭐 신한 이런 게 했잖아요. 근데 마을 주변의 산들이라든가 마을 이름들이 유교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많이 안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교의 어떤 이상형을 좀 꿈꾸는 그런 그 의미로 좀 그런 이름들, 지명들을 지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한섬원 모습입니다. 우리 저기 어, 인, 어, 엔지니어링 우리 선생님께서 이것은 그기 뭐냐 한국 뭐죠 이걸로 찍어 주신 사진이죠 예, 드론. 친하게 지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유적지 사진들은 요즘은 이 유적지 사진을 정면에서 지금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공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야 이런 어, 좀 이쁜 사진들을 좀 건질 수 있는데 어, 좀 밥을 좀 많이 사주면 이게 좀 가능할 낭가 싶습니다. 임색향교데 어, 이런 것은 뭐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저희가 쭉쭉 넘길게요. 그냥 사진만 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전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영천서원은 임실군의 하나밖에 없는 사액서원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향교는 국립학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원은 사립학교인데 어,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너무 또 사립학교 서원들이 우죽숨숨 생기고 또 서원이 생기면 거기에 딸린 뭐또노그 서원에 딸린면 뭐 논답이라든가 뭐 노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원군이또 너무 폐가 해 심하다 해서 서원 철폐력이 내리죠. 그래서 서원들이 많이 없어 지는게 이제 여기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연결은 잘안 되죠. <웃음> 이구슬을못깨우니까 영천서원의 모습이고 이건 강당의 모습입니다. 지사면에 있는 주암서원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요산공원에 있는 양효정의 모습입니다. 그왜 양효정이냐면 그 최응숙 채웅숙, 양효당 최응숙의 호가 양효당인 두 어진 사람 물을 좋아하고 우러운 사람을 산을 좋아한다해서 여기서는 요리했습니다. 삼계문에 있는 광재정 음, 사진이고, 어, 오계정.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자랑 제실을 좀 보면, 어, 지사 3계 이쪽에 집중적으로, 어, 이 서원, 그 다음에 향, 어, 뭐 이런 정자, 제실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임실 남원 부소속이 된 거죠. 1914년에 이제 임실로 편입이 된 거니까 시사는 이제 그 전에는 임실 군 영현이었고 그쪽에 이제 어찌 됐든 지방 유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음에 사화를 피해서 많이 은거 은둔. 한 사람들이 삼계지사 쪽으로 많이 응가하고 운둔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정자나 제실이나 이런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 거죠. 아까 성수산 얘기는 했으니까 아까 글씨 라죠. 이거 그래서 전함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것을 옛날에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이성계 글씨라고 잘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또 동문화재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 여기 이제 향토문화유산으로 가는 거죠.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어 이게 이제 어필각이고 오른쪽 바위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여의주가 어 아니 용이 이제 여의주를 물랑는 여의봉입니다. 여의봉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글씨들이 막 보이죠? 여기 어, 이제 막 찬, 진사 참봉 막 훈수 이 사람들이 어, 글씨를 막 새겨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잘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환희담이라고 이제 써졌는데 그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목욕을 하다가 이제. 그 뭐냐, 동자하고 3일 동안 목욕을 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조를 어, 어, 걸리바, 어, 신에 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희에 차서 글씨에 바위에 글씨를 썼는데 그게 환희다. 이렇게 해서 환희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원래 바위에 있던 게 어느정, 어느, 어느, 어느 날인가 떨어져 나간 것을 어, 이렇게 좀 세웠다고 하네요. 여기 어 여기 물돌이는 뭐냐면 저기 월면마을이면 월면마을 여기도 멋있죠. 어, 섬진강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죠. 또 임실하면 또 섬진강. 섬진강은 지난 백운면 시남리 어,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미새에서 발원해가지고 225km를 이렇게 흘러서 어, 갑니다. 우왕시대때 두꺼비 섬자를 써서 섬진강이라고. 이게 아 얘기했던 장제무림 사선대 원천리에서부터 섬진강으로 부른다고 했겠죠 여기 외안날 붕어섬 모습이고요 월면마을 물돌이 모습 구단마을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섬진강은또 아픔이 있죠 수모, 삼진강을 만드니까 수몰되잖아요. 여기가 아까 뒤 배경에 있는 바위가 쭉 올라왔죠. 여기가 입성리입니다, 입성리. 그래서 외안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날이 쭉 길게 내렸다, 이렇게. 수몰민들, 이렇게 사진들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가옥평수 7평. <웃음> 정말, 아이고, 좁은 데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좀 특이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했는데 1964년 65년도에 이제 운암 섭리강 때문에 이제 건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립석 이민 유한단이라고 해 가지고 운암 출신 사람들 이농학단을 조직해 가지고 마을마다 이민 공연을 좀 다녔나 봐요. 이런 사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운암대제 안각선은 이 사이토 마, 마코토 이, 이 사람은 뭐냐면 조선 청독으로 왔던 3대 조선 청독 입니다. 이 사람이 운암제를 만들면서 이 바위면에다가 운암제라고 해가지고, 글씨는 행서라고 하네요.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해서. 그 운암제, 물이 빠지면 이게 드러나고, 어, 저희 삼진강 때 물이 차면 이게 감춰집니다. 드러나, 물이 빠졌을 때 사진이고, 삼진강 때 중공식 사진입니다. 그때도 또 농학을 또 이렇게 했죠. 지금 삼진강 다목적 댐이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최초 다목적 댐이 어 여기죠 그래서 예전에 하다 이제 운암+ 운암댐 있을 때도 그 전쟁 통해서도 이렇게 우위가 하고 자위기 이렇게 치열하게 이쪽에서 또 싸웠잖아요 해문산을 두고 그때도 이제 서로 뭐뭐 뭐 전하는 얘기로는 우리 그 저기 땜만큼은 우리가 건들지 말고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댐이 그래도 폭파가 안되고 어, 무사했다 이런. 이런 게 말들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임시랑 불심이 또 가득한 땅이다. 쭉쭉 가겠습니다. 이건 자료는 찾아보면 안 되니까, 다 아니까. 진구사가 또 유명하고,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입니다. 진구사지 석등. 우리 지역에 국보도 없어요. <웃음> 보물이, 보물이 유일하게 하나가 다 있는데, 진구사지 석등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남은 실상, 오른쪽에 남은, 남은 실상사 석등이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복, 그 뭐냐, 그, 구복, 그, 복고형, 복고형? 복형 석등, 구복형? 어, 석등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 북처럼 이렇게 둥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부, 이름 부르는데, 지금 이 꼭다리가 없잖아요. 위에가 날아가고 오른쪽은 있고 그래서 그저 우리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석등인데 황음사에 그 있는 석등 다음으로 어 크다고 하네요. 근데이 꼭다리가 안 날아갔으면 어 제일 큰 석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남아있는 유물이고 그때 이제 나왔던 유물 중에 비로자나 불상 거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이런 유물들이 나왔다. 이게 진구 사지 사지라는 것은 이제 절터죠. 아직 그 절은 안 되고 어 이번에 철불이 도문화재로 이렇게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이도리에 있는 미륵불상이고요, 삼계에 있는 학정리 석불이고, 오수에 있는 석불들, 그다음 업정암 마의여리 불상들 이런 불교 유물들이 있고. 또, 임실은 또, 충효열의 고장이다, 이래서. 이 양대박이라는 분이 운함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던 애구하고, 이제, 저기, 저기, 애구하고 싸웠다, 이런 거죠. 운함의 가면이 장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이 이응발 선생님. 그 다음에 동학농민, 이것은 좀 가겠습니다. 동학 교세가 좀 쎘다고 했잖아요. 김영훈 선생님 사진이고. 이것은 다음에 또한번 제가 얘기하죠. 여기 또, 우리 지역에서 얘기 안할수 없는 이 또, 항일 의병장이죠. 이석영 의병장. 이 사진은 저기 대구 형무소에서의 교수용 당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밑에 보면 손목에 이렇게 눈빛 보면 아주 그냥 눈빛이 탁 살아있죠.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으니까 참 사진만 보여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이산 아래에서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을 결성을 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를 했죠. 그래서 5년 쪽에서 일본 사람들과 싸우다가 희생도 많이 당했고 우리 지역에 또 전해사 안 의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기용 있는데, 예전에는 본명을 가지고 의병활동을 못하니까 어더 예명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이분이 썼던 글씨, 어초 글씨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어 우리 지역 출신들인데, 선양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잘, 제대로 좀 못하고, 이분의 이제 전해상 의병장 같은 경우는 처가가 저기, 어그 어딨냐면, 저기 있죠. 박준순 선생님이죠. 33년 동의 어, 선생님이시고, 이게 이제 형무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번에 좀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전에는 이, 그 전에는 이 원래 천도교, 어, 천도교 어떤 그 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쪽 사진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이거 글씨는 추사 선생님 글씨 글씨 하면 또... 추사, 김정희 글씨가 유명한데, 우리 지역에 추사 글씨들이 한 6, 7점 있습니다. 이런 예전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 정녀각이라든가 뭐 효율각이라든가 만들면 유명한 사람들한테 글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사 선생님 글씨를 이렇게 좀 받았다. 받았, 있다. 아, 오수, 흑연서라는 또 유명하니까 뭐, 게안 안 하셔도 얘기 안들려도 되죠. 탁보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의견비를 탁보내니까 또개 모양이 이렇게 네, 나오고 이게 남양 홀씨연녀비는 뭐냐면 이게 어,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열녀가 따라서 자결을 했다네요. 네 열녀만 따라 다 죽었는데 그연녀가또 총에 했던 예쁘게 또 따라 길렀던. 까지 또그 따라 죽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의구비를 열역이 어 앞에다가 의구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견비도 있고 의구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또 충마비가 또 있는데 여기도 저저청국 어 쪽에는 또어 남양 홍씨 집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홍석 홍석한이라는 분이 또 이제 별세를 하러 서한양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객사를 안 거죠. 내려오다가 그런데 마을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주인의 죽음을 알리고 따라 죽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밑에다가 이제 말 무덤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이제 비도 세우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또말또 그런 어떤 그 의로움을 또 기리기 위해서 그, 그 콩을 갖다가 이렇게 삶아 가지고 같이 좀 제사도 지내줬다는 미담이좀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임실 하면 또 흥하면 또 임실 별봉농악이죠. 네, 별봉농악 공연하는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80년대에 풍물 채다운 모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저 별봉 마을에 보니까 이를 보니까 해관 앞에 모습 같아요. 82년대 모습이 있어서 또 가져와 봤고. 말천방 들노래라는 또, 이렇게. 어, 뭐, 어떤 분이, 저뭐 어 문화재청의 뭐 로고라든가 이런 데서 어제를 담아서 내일로 이렇게 전한다, 해서 저도 요즘 생각에, 이제, 아까 얕다고 했잖아요. <웃음> 그래도 어찌됐든 잘, 저도,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잘해서 어제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담아가지고 기록으로 좀잘 남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잘또 후대에 좀 전달하게끔 하는 게좀 저도 그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도 어찌 됐든 필봉농악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통 문화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이 그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도 공부는 좀 얕지만 그런 어떤 그 문화의 어떤 매개자, 어떤 전달자 역할을 좀 열심히 한번 좀 수행을 해보려고 하고 어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요렇게 딱 보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문화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지역의 문화도 좀 보이고. 나좀 가보면 글씨가 있고, 집이 이렇게 쭉 채져 있으면 또 기와집 같이 생겼는데, 요기 보면 아, 여기가 제실이있구나또 가보면 또 제실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요즘은 워낙에 자료는 내가 찾아보려 그러면 금방 금방 찾고, 또 문화원에 또 그동안에 어떤 자료들을 쭉 이렇게 많이 어 발간하고 있고, 또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게 한번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보게 되면 어, 좀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하고 또 무슨 또뭐 영향이 있냐도 이렇게 얘기할 수 크게 그래 옛날 사람도 글씨가 그 없다 내가 살아가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어, 그러한 것들이, 문화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동안에 쭉 어떤 내려온 것들이 어, 또 다른 어떤 구슬을 깨워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어떤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또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글씨 하나, 그 다음에 뭐 돌멩이 하나도 우리가 잘 어, 보존하고 기록하고 어, 정리하고 어, 그게 다시 후세에 잘 전달을 해 주는 게 어떤 우리들의 어떤 역할과 의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 힘든 말씀 들어 오랫동안 들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